의대생 회원님이 계셨는데 자꾸 올 때마다 변하고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우연히 버스정류장에서 뭔가를 <웃음> 우걱우걱 드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며칠 대장 이정원입니다 제 회원분들을 보면요 살 찌는 분과 안 찌는 분들이 극명하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살이 잘 찌는 분들의 공통점을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운동 후에 바로 섭취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휴게실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전자레인지랑 마음의 양식을 위한 이제 책도 구비 되어 있어요. 여기서 운동 끝나고 바로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. 왜 그러느냐? 운동 끝나고는 우리 근육이 미친듯이 영양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때는 반드시 빨리 뭔가를 섭취해 주는데 추천드리는 음식으로는 과일 같은 거 또는 단당류 뭐 사탕이나 젤리, 초콜릿 이런 것들을 드셔주시면 바로 탄수화물 보충이 됐기 때문에 근 손실 예방에도 좋고 살찌는데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 특징 아침을 규칙적으로 잘 먹습니다. 제 회원님 중에 이모씨가 있는데 그 분은 보면은 아침을 먹거든요 아침을 이렇게 맨날 드시니까 몸이 좋아요 세 번째 칼로리를 일정하게 매일매일 일류적으로 똑같이 잘 먹어 주신다는 거꼭잘못 먹는 분들이 한번 마음 먹었을 때는 거하게 먹었다가 마음 안 느낄 때는 막 조금만 먹고 막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건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자네 번째로는 먹을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얼마 전이었어요 의대생 회원님이 계셨는데 그 분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몸이 자꾸 올 때마다 변하고 하고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.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뭔가를 <웃음> 우걱우걱 드시더라고요. 와,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사진하나거딱 찍으면서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이 살이 찌실 분들은요. 그냥 이동 시간 그런 때에서도 그걸 먹는다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잘 찌시는 분들은 밥을 잘 먹어요.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. 밥을. 반찬을 많이 먹지 말고요. 밥을 탄수화물인 밥을 이한 공기 반씩 꼭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밥을 많이 먹는 게 생각보다 이 탄수화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. 자 여섯 번째는 이 마른 분 중에 솔직히 견과류 씨라는 분 많거든요. 이게 견과류가 은근히 칼로리가 되게 높습니다. 견과류를 운동하는 사람이 먹잖아요. 그러면 염증도 잘 없어지고요. 건강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서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칼로리가 은근 높아요. 자 그리고 이게 멸치 퇴출 하면서 술 먹어도 됩니까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솔직히 술은 저는 안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술 먹으면요 우리 멸치 체질들은술 먹으면 일단 장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다음날 먹는 것까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아침도 못 먹고 살 빠지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충격적인 게 테스토스테론인 남성 호르몬이 감소된다는 거 근육 만드는 데도 엄청 안 좋겠죠? 그리고 여덟 번째 담배 피는 분들이 담배 펴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담배를 피면요 입맛이 사라져요 그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면서 이 혀가 살짝 마비가 된단 말이에요 되도록 담배를 안 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다 이제 회사에서 뭐 간식 챙겨 먹을 분들이 많잖아요 떡 같은 거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꺼내놨다가 해동된 거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떡을 싫어하는 분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빵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성당 단팥빵인데요. 칼로리가 무려 3 3 4칼로리예요 여기다가 두유 먹어주면 거의 500칼로리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옛날에 제가 멸치태주 벌크업 할때 진짜 좀 자주 먹었던 게 롯데초코파이 시켜 먹었어요. 만약에 진짜 먹기가 힘들고 막 그런 분들은 저는 초코파이라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운동량이 받쳐주면 괜찮거든요. 솔직히 이 영상에 딱 정리를 해볼게요. 어, 할 사람은요 어떻게서든 방법을 찾고요. 안할 사람은 안될 방법을 찾습니다. 내가 먹고자면은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. 먹고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먼저지 않나 요런 생각이 듭니다. 이상 멸치 대장 이정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